22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어요. 일찍히 스타대열에 올랐던 그는 주변 지인 중 M&A 및 펀드매니저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처음 3천만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3억까지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량을 발휘했고 결혼 이후 주변에서 알려준 소스들 중 상한가의 직감을 불러내는 종목에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수익률이 600%가 넘어갔고 그는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에 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 250%까지 종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찬스라고 생각했던 안재모는 총 7억을 투자하여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돈뿐만이 아닌 신용대출까지 하였고 이후 그 회사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며 최종 원금이 손실되고 600%의 수익 성공신화에서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빚을 해결해 준다고 하여 그렇게 주식을 쩍고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배우 김광규는 가난하면 열정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1999년 극단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당시 여유롭지 못했던 극단 생활에 조금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투자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군인 시절 번돈과 택시기사를 하며 모은 돈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만든 돈에 영업직 사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까지 몽땅 털어 전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모은 돈까지 모자라 카드론까지 끌어다 투자를 했던 그는 신용불량자의 빚쟁이까지 되며 고시원에 들어가는 건 한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게 된건 처음 초심자의 행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시작한 건 택시기사 시절 80만원이란 월급을 받으며 500만원으로 주식을 한뒤 이틀만에 200만원을 벌게 되니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부자가 되는구나에 홀리며 그렇게 전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고 해요. 2000년대 초반 한국 예능의 정점을 찍은 인물 방송인 김영만은 2013년 동료 개그맨 표영호로부터 알짜 정보를 얻게 되고 선지급 받은 1년치 출연료를 투자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무려 2억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안에 30%가 간다는 말을 듣고 나름의 철학으로 하루 동안 분산 투자를 하여 100% 몰빵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종목이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락률을 확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컬을 마친 김용만은 다시 한번 주가를 확인하는데 몇 시간 만에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바뀌어 장이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추천해준 표영호는 3일간 연락이 조절된 상태였고 그 이후 연락이 닿으니 본인들도 문제가 생겼다며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김용만은 공짜 봉자 아닌 공짜로 방송국에 헛걸음하는 심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종목은 당시 MBC 대장검으로 한류스타가 된 이영애가 뭐 기획사로 이적한다는 일화시였고 주식이 곧 10배 정도 뛴다는 소문으로 시작되었죠. 결국은 해당 기획사로 옮기지 않으며 일단락된 일화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 S호텔로 행사를 간 김용만은 기분 좋게 퇴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누군가가 한 종목을 이야기하며 김용만씨에게 좋은 종목이니 사라고 하고 떠났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김용만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맨돈 종목을 다음날 바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종목도 결국 훗날 상장 폐지가 되며 휴지가 되었다는 에피소드도 전달하였습니다 주식으로 폐가망신은 아니지만 엄청난 손실로 연예계 빅리 안에 드는 사람은 배우 김보성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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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당시 생활고를 미처 깨닫지 못한 김보성은 주식 투자의 실패로 아내의 갑상선 질병 투병 사실까지 혼날에 알려지기도 하였죠. 현재는 개인 및 은행 대출, 주식 담보, 전셋집 담보 대출까지 가진 빚을 모두 탕감하면서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주식에 대한 시를 낭독하며 실패를 경험한 많은 투자자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본인의 입장을 비추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는 방송인 지석진 또한 주식 투자 실패 사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그는 2000년도쯤 신혼 생활을 시작할 때 주식도 함기 시작하였고 아내가 본인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몰랐던 시절이라 투자를 과감하게 할수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분명 투자계의 갈치 고등어라는 수식어가 붙을 줄은 몰랐겠죠. 첫 투자는 배우 손지창이 동료 개그맨 김수용과 대화를 하는 걸 얼핏 듣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당시 모은 돈 5천만원과 대출 3,500만원으로 전세를 얻고 이후 1,600만원을 모았을 때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1,600만원을 다음날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600만원 중 200만원만 건지게 되는데요. 참고로 동료 개그맨 김수용은 정작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서 주식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본전 심리 한방만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200만원을 한 종목에 투자하게 되었고 10년간 덮어둔다는 심정으로 몇 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증권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정리 매매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총 20만원을 건질 수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당분간 주식을 접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식의 달콤함과 원금 회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량주에 대한 투자를 염두하고 있던 찰나 수천만원의 돈을 모 중공업을 매수하게 되는데 글쎄 저녁을 먹던 어죽 뉴스를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해당 중공업의 대가 바다 위에서 기름이 유출되며 결국 단톰하게 또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류스타에 대한 이적설이 돌던 시기 한 종목을 평당가 1 2 0원에 매수하게 되고 2 4 0 0 0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모으고 모은 수억 원을 투자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100%의 수익률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팔지 않았던 이유로는 주가가 10만 원까지 간다는 찌라시가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와 밥을 먹으러 가던 도중 친구의 전화에 적자는 당황을 했다고 해요. 바로 거짓정보, 그 해당 배우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날은 200만 주가 하한가에 쌓이면서 살리지 않는 수요 없는 공급이었다고 합니다. 이 하한가가 몇날 며칠 동안 이루어졌고 계속 들고 있던 지석진은 결국 2400원에 던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레버리지 투자만 진행하던 지석진은 평단 2만원의 다이오주를 매수하게 되는데 3년이란 시간 동안 장기 투자를 하고 5만6천원까지 올라가며 경이로운 수익률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포감에 휩싸이며 13,000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큰 투자를 제외한 이외에도 수많은 우열곡절이 있었던 지석진의 투자는 현재 진행형이며 울려있는 종목이 많다고 합니다. 연예계 주식 실패담을 떠올리면 가장 유명한 분이 있죠. 바로 방송인 조영구인데요. 집두 채를 분양받은 그는 전세금으로 6억원이라는 돈이 생겼고 당시 조영구는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며 우왕좌왕할 때 지인의 추천에 2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보름 만에 천만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며 악마의 유혹에 빠졌다고 하죠. 당시 전국을 돌아다니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섭외류를 받고 일을 하던 그는 15일 만에 50%의 수익률을 벌게 되니 돈을 이렇게 쉽게 벌수 있고 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며 정보를 준 친구의 회갑집 사회 동생 결혼식 사회까지 무료로 다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주식 하락에 물타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떨어질 때 사면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고 해요. 이때 지인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영 군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던 마음에 형과 동생에게까지 종목을 추천해줬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 종목은 상한가를 가게 되고 주가 상승과 함께 우회도 상승하게 되었는데 옳은 종목을 탈지 말라는 지인은 구속이 되었고 결국 삼형제는 총 2억을 손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기에서 멈추지 않은 투자는 남자의 종목 OCI에 대한 고급 정보를 200만원을 주면서 받았고 사업을 올인하게 되었는데요. 한달만에 수익률 100%에 8억이 되고 8억 8천까지 되면서 10억까지만 만들고 접으려던 주식이 무섭게 주가 아락을 하기 시작하며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본전을 찾으려 계속 주식을 더하게 된 조영구는 그렇게 주식 담보대출과 아파트 매매 등 모든 돈을 끌어모아 주식 투자를 이어나갔고 15억이라는 돈중 13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아내가 울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하니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주식 투자를 그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